내새 카메라 어떠냐 아, 어? 뭐야? 바뀌었네? 카메라 샀지 샀어? 응 이현아 네. 뭐 먹고 싶은 건데 맛볶먹으라고어 아, <웃음> 순대 하나 베네딕트에 소세지 추가, 그리고 프로즈 블랙퍼스트 스크램블로 순대 그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. 스텔라 두 단이랑 라즈베리 에이드 한 잔. 리치, 리치. 아, 리치 에이드. 조금이라도. 아, 네네. 응? 네. 이거 아, 쌓도 되나요? 지금 찍고 있어? <웃음> 아이고. 아, 거품 뭔데? 망했어망했어 망했어. <웃음> 거품이 좀 있어, 야 예뻐. 아, <웃음> 원래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맛있는데? 어, 맛있는데? 나무나 이렇게 한번 찍어줘. <목소리도> 우와! c 음. o 목핀 너무 힘들다 우리 주말에 쏙어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<놀람> 이거 갖고 싶다는 거야 이 괜찮은데? 모델이세요? 이거지요? 딴더 볼래? 어차피 결정은 적어지 어, 결정은 저거지만 좀더 볼까? 응 근데 핑크 너무 예쁘다 엄마, 엄마 왜? 귀여워. 어, 진짜 되게 귀엽다. 생 축하해. 두개 끝이야? 응. 미리 축하해. 일주 미리. 일주일 미리 어. 축하해. 나가실게요. 케이블도 없고, 자리도 없고. 아 라이터 라이터도 원래 들어. 어, 거? 같이 같이 네. 들어 있던데? 뭐야 이거? <웃음> 아 아니야. 맞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 같던데. 응. 음, 참 상큼한데? 어. 우와. 엄마가 선물해 줬거든. 응. 무슨 향이야? 나도 갖고 싶다. 이게 좋지. 유리네? 나도 <웃음> 야, 아, 향초. 응. 잘 뭐가 있어해 야, 예, 박진 해보겠어. 예스! 예. 아, 거찢요 이거 뭐스안 먹어. 왜안 먹어? 이거 진짜 맛있어. 뭔데? 오렌지 주스. <웃음> 아, 오, 미대가 받침대가 있어. <목소리> 치즈 가먹어 따뜻할 때 응. 처음 먹어봐, 치어 짜? 아, 얘 치즈 본물 <목소리> 음. 음. 음, 괜찮은데? 그거나 크림치즈 크림치즈 맛있다 음, 맛있네, 뭐, 녹캉녹캉 <목소리> 맛있게 먹 하겠습니다 어, 난 근데 이거 시즌1이 이거 앞에가 더 좋았어 선니일 어. 나오는 거음 나는 성시영만 보고 싶어 기다려 마지막이잖아 응 사실. 시경 오빠는 기다렸다고 들어지그 <웃음> 어. 처음에 성시영 섭외할 때 나온 응. 거 봤어? 응. 그 메들리? 응 맞지 지금 나 성시영 개도하는거 알지? <웃음> 진짜 그, 그 진짜 신이 주신 목소리 아니야 그 정도는? 내는좀 봐봐 아무튼 뭔지도 우리만 아, 똑같아 그때랑 머리도 똑같이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옛날같아 이거 보면 약간 그래 이거 응. 진주라고 내가 배틀 어휴 나 어, 잠들었었어 지금 자면 어떡해 아니 나도 잠지 몰랐어 밥 먹었어? 어 아니 비비고 에서 나온 거야 내가 뽑고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미 고등어 개 맛있지 않아? 겁내 네, 그, 맛있어, 나개 그, 좋아해. 까스 없는 <웃음> 그거지. 어, 야, 삼치! 삼치 먹어봐, 삼치도 진짜 개 맛있어. 나 삼치는 별로였던 것 같아. 까스 조금밖에 없고, 난 고등어만 먹어. 물 말아가지고 싹야발라서먹어 맞아, 먹으면 맞아, 맞아. 맛있어, 찬물, 찬물에. 응. 됐다, 됐다. 나 이거 뭐 처음 먹어봐, 고구마. 맛있어! 수복에 고구마는 처음 먹어 야, 고구마는 뜨려주려지. 응. 맛있는데? 맛있지. 응. 맛있는데? 이것도 되게.. 응, 이거 맛있잖아. 응.